<웃음> <웃음> 이게 뭐라 붓꽃? 예, 꽃고 이게 이쪽다이름이 네, 나리. 나 구매 회원 이런 야생화들이랑 야생화들도 있고 그리고 연꽃도 있고요. 연꽃 여기는 물배추랑 불에옥잠 이렇게 들었습니다. 아직 그 어리연이랑 창포 30초 배송이 안와가지고 어 오늘 다 심지는 못하지만 일단 수경식물도 한번 심어볼게요. 이 벽돌을 가지고 여기 만수인데도 여기 경계라인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발을 많이 대는 이 부위랑 여기 이 부분에 좀 깔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발을 많이 닿는 부분이라 이 정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브레옥잠 불배추입니다. 네, 1차적으로 심을 겁니다. 패랭이 그 다음에 여기 나리 얘네들은 단년생이래요안 죽어서 어물 안에는 심으면 안되고 물 바깥쪽 라인으로 이렇게 심을 거고요. 예쁘면 좀더 심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 연꽃이고 샘플로 온 창포 창포는 30초기 더울 겁니다. 네, 연꽃 그 다음에 붓꽃 붓꽃도 한번 심어보려고 한 거고, 무늬 물칸나라고 하던데, 네, 요거까지. 그래서 요네종 정도는 수생으로 가능하고요. 요세 종, 요두 종은 수생이 안 됩니다.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. 우선 요 불의 옥점들은 요 앞쪽으로 배치시키겠습니다. 요 물배추도 요쪽으로. 물배추도 그렇고 한 30초씩은 더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번식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 아마 물배추들이랑 부레옥잠은 아마 다 이쪽 이 끝으로 예 이쪽 끝으로 다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. 이쪽에 이제 수생이랑 이런 거다 모아놔야겠는데요. 예. 그럼 굉장히 예쁘겠는데 Иди отсюда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여러분, 이거 이대로 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겨울을 못날려나 일단 이대로 넣어도 될것 같은데, 한번 댓글 좀 주시면 네.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어떨까 싶은데, 아, 뚫려 있지 않네요. 안 뚫려 있다. 아씨 안 되겠다. 안쪽이 밑에가 뚫려있으면 그대로 심으려고 그랬는데 뚫려있지 않아서 일단 뺐고요 뭐 타이거 로또스처럼 심으면 되겠지 뭐.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영근이 이건 것 같은데 저기안다쳐야될것 같은데 그냥 심으면 돼요 이러시던데 이게 영근 이게 구근 같아요 이게 구근 같아요 구근. 구근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고거는딱 하나입니다. 여기서 다 파생이 된것 같은데, 야 씨. 된 건가 이거? <웃음> 아휴. 자 여러분 보시면 다 심어봤습니다. 배치를 해봤고요. 일단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, 뭐라고 그럴까 연못이 좀, 좀 관리가 되는 느낌? 좀 살아있는 느낌? 이렇게 확실히 들거든요. 배치는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요, 뭐 비슷한 종류, 똑같은 종류 더 사서 여기 더 심고 페랭이도 이쪽에 좀 군락을 더 이루어주면 훨씬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 붓꽃, 붓꽃도 뿌리하고 창포도 하나 옆에 심어놨거든요. 어디 갔어? 어 썰어졌다. 여기 창포 창포 페랭이 붓꽃 창포 그리고 이것도 원래 있던 거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, 이름 이 아시나요 혹시? 여러분 좀네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, 무늬물칸나 연꽃 이렇게 심었는데 무늬물칸나가 여기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개 세 네개 정도를 똑같은 거좀더 넣고 어, 연꽃이나 뭐, 어리언, 수련, 이런 것들을 또 이쪽 존에다가 또 하면 아마 여기서 볼때쫙좀 예쁘게 이쪽 라인이 구성되지 않을까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창, 창포도 20척에서 30척, 창포 30척 오는 것도 저쪽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존에 쫙 심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네, 그렇네요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그럼 다음번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